이브리씨 어느 나라분이실까요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씨는 공감상의 시범을 보여주려고 아하 데뷔하고 계셨군요 네 그렇죠 이 몸이 익히면 보다 높은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거야? 언니 이거 진짜 힘들기로 유명한 거야. 집에서, 가 아, 파서울지 마요. 유아네 그렇군요 괜찮아요 내일 나 스틱을 많이 i 으니까 y and ask you what you t 없지만 모르잖아요. t g o 트 n 든아 o talk a 이 o u t him. I'm going to g 이 I'm going t 정면을 바라봅니다. 있는 아, 힘껏 링콘을 안쪽으로 조여주세요.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리본을 양손에 들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있는 힘껏 링콘을 아, 내가... 바깥쪽으로 당겨주세요. 똑바르게 서주세요 똑바로 된다 무릎을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사이먼트 모드의 빠른 동작을 측정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발을 살짝 벌리고 똑바르게 서주세요 무릎을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빠르게 오케이 다이너믹 <놀람>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가자! 뭐로 할까요, 여러분? 뭐로 할까요, 여러분? 자, 아니요. 가자! 가자. not t 저 녀석은 드래고야 어둠의 오라를 내뿜는 드래곤이지 니니 말을 하고 있어요 저런 힘을 남겨뒀을 줄이야 오. 나는 링이야 어헤헤 그꿈 어둠의 우라 다양한 것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아, 그렇구나. 저대로 내버려두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오라로 뒤덮여서 엄청난 일이... 하아... <웃음> 하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너는 팔다리가 없으니까. 와. 넌 이곳의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웃음> 벗어리그래도 <벗어버려> <웃음> 응. 음, 상당히... 상당히? 만남과 트레이닝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법. <웃음> 오손으로 나를 잡아보지 않을래? 정보지 을래 네! 오른손!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어? 아, 어? 어 이건가? 어디지? 이건가? 어디서지? 나라 엄지가... <웃음> 잠깐만요. 아, 나라가 보초얼이라이 엄지가 토치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됐다. 측정 중입니다. 잠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머리카락에 불꽃이 불타오는 어? 거야. <웃음> 머리카락에 불꽃이 네, 엄청나네요. 아... 앞으로 잘 부탁해? 어? 어, 링크? 링크? 와, 무비가 생각보다 길었네요. 무비 보면서 이런저런 세팅도 하고. 네. 어쨌든, 첫 시, 시작이정공 오! 드래곤은 <웃음> 저쪽에 있어. 아! 은 뜨거울 때 달려나라. 아, 응? 우리가 함께라면 금방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불, 불타면 뭐가 좋은 건지 설명해줘. 그러니까 <웃음> 머리가 불타는 걸 알겠는데, 그게 왜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음은 네, 봇송! 好 okay. 빅토리 허, 머리에 햇불이 주는 농 점수로 받자. <웃음> 그러니까요. 와 재밌네요. 아직까지 괜찮됩니다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 파워를 모고. 스쿼트 파워를 모고. 전신을 길게 늘려봐 알루키. 빅토리. 아 어, 빅토리. <웃음> 빅토리 포즈 체육대회 때 써야지 무슨 맥락으로 쓸수 있어서 이라면 응 나에게 맡겨줘 네가 해, 피트 배틀은 네가, 이른바 니가 할의돌 어.. 나는 희철없 자가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리를 굽히자 오케이. Sip, s i 와움직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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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액션을 오케이! 어, 엄청난데? 오케이! 근육이 기뻐하고 있어.